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짜잔! 와우! 아, 진짜 뭔가요? 여기 어린이들이 뚜드보다 모 랜드보다 더 참, 좋아하는 곳 아닌가요? 여기 짱요 진짜로 근데 여기 와봤어 네 저랑 태현이 와봤는데 와본 사람 손 드세요 저 여기 9년 만에 옵니다 아, 저도 안 와봤어요 <웃음> 초등학교 때온거 아, 같아요 여기가 같아. 어딘지 모르겠어 진짜 재밌어 자, 오늘은 네. 이제 어린 친구들 직업체험을 할수 있는 음. 원래 미션 하는 곳이에요? 여기? 나 그러니까 직업, 직업 체험, 하는 음. 음. 아이돌 아이돌 체험도 있어요. 야. 아이돌 체험해보자. 뭐나 그것만 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하겠는데. 아이돌 됐네. 준비하다. 사람일 몰라 진짜. 체험해보자 그래. 그래. 네, 네. <웃음> 내가. 네네. 네. 와이젠 지도 그냥 주네요. <웃음> 안 나요. 아, 아, 오늘 안 자라 주시네요. 안 자라 주시네요. 네. 네. 아, 한번 보시고 네 제가 반납할 거예요. 한 번도 반납돼요? 외워야 되네요. 자, 아 끝이야? 그렇죠? 자. 아, 빨리 줘 <웃음> <웃음> 자, 가져가세요 몽장... 자, 저희 이제 취소 반납할게요 자, 모아서 반납할까요? 잠시만요 계단, 계단, 야! 아이 모아서 반납할게요 어? 끝이에요? 아, 이거 잠깐 보는 거예요? 네. 아, 그만 빼가라 하러... 아, 얘다 빼갔어요 아, 근데 포도알 천나봐시반칙이 <웃음> <좋았나와. 시작부터> <웃음> <웃음> 여기요? 아, 이런 게임이야? 아, 아이, 무슨... <웃음> 여기 레슬링 뭐 이런 거 없냐?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뒷 들어있는 <웃음> 눈치도 <목소리도> 빠르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다들 <진짜> 비자 없어요 <웃음> 그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두두 <웃음> 필가 있나? 데그럼게임을 돼서 할수있니까 시전을 할수 있는 아까 지형 지적, 그의 표시된 공간으로 가진 같아요 고고 고 고고 저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기만 해봐요 아무리 제가 좋다지만 어... 따라가볼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소방차를 찾죠 저희 소방차 이거 이, 이 길만 계속 쭉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그쵸? 아까 여기 있으니까 플렉스 어? 어디 어디 어, 어 진짜? 와 여기 너무 추억도다 제가 지도, 지도는 잘못 외워서 태연이 따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넘치는 에너지 아까 그 스포츠플렉스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저희 체음하러 왔습니다 먼저 한 명씩밖에 못 해가지고 아, 네, 아이고야 여한 명씩밖에 못냐 아, 네, 한 명씩 한 명씩 못 아, 아 3, 뭐야, 3, 그러면 저... 뛰어다겨야겠네동장뭐 네. 하면 되나요? <웃음> 뭔지 모르겠지만 이따 한번 이겨볼게요 저 꽂았습니다 어? 소방차 아저씨저 지금 저, 저거 갔다 와도 돼요? 소방차 아이씨는 사이렌이 울려야 돼요? 아, 사이렌이 울려야 돼요? 으아 깜짝이야 자, 소가 이미 되시니까 하하 하나만 뽑아요네 음, 90초간 포도알 잡기 아아 네. <웃음> 아,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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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네 하나요? 5개 아, 다섯 다섯 개나 와, 어떻게 나 축구 진짜 못하는데? 하면 돼요? 어? 탈락 어? 탈락 준비되시 어? 네. 네. 네 어? 오케이. 어, 잠깐만. 나 드립을 진짜 못한다고 오케이. Okay. 맞고. 여기 줄, 이죠 네. 아. 아, 진짜. 아니. 와, 진짜 이런데. 미션 하는 곳 아세요? 어디예요? 아니요 할수 있는 데가 있는데 어? 특수부대? 저도 특수부대 훈련할래요 저희가 체험을 한 명씩밖에 못 해가지고 한 명씩 한명 다음에 할수 있어요 아 네. 그럼 끝나고 전화 주세요 아 여기 하나 있고 여, 여기도 할수 있나 보다 진짜 못한다 <웃음> 아, 진짜 어떡하냐? 와, 됐다 와, 됐다 이거 애들도 절대 못하니까 아, 잠깐 제대! 아, 아나 최현준이야 제대로 한다 아, 마이크 때문에 안 돌아가요 다음에 좀만 더큰 걸로 주시면 안 돼요 아 여기서 돌고 있으면 돌고 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 다시나안올래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하세요아니요안시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요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도전 고! 도전 고! 카메라 어, 열려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만안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맞겠죠? 이렇게 아, 그런가요? 네. 아, 아니 <웃음> <웃음> 뭔가 잘못했어 <웃음> 아안 그래도 귀우치데 <웃음> 음... 2층에도 뭐 있지 않았어요? 왜... 안 보이지? 음, 음, 음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이 맞아요? 맞는 거예요? 어왜 아, 불이 꺼질지 무섭게. 계시나요? 아 여기 불좀켜지면안 돼요? 무섭게 왜 이렇게 꺼놨어요? 아 도전. 왜 나갔을까? 주방, 화장실, 침실.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가 정전이 되지? 또 없나? 어, 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거 완전 잘해요. 이게 있는 걸 찾아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음. 그냥 기다릴게요. 연준이 형, 끝나면? 아 기다리기엔 너무 좀 그런데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겠죠? 도전! 아 이거 왜.. 아 진짜 이거 어, 왜 이래요? 아니 이거 아닌가? <웃음>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건가? 오 이거다 이거다 어이, 어이. 야, 이거 <웃음> 이상해. 어, 뭔가? <웃음>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하! <웃음> 여기서 대기하다가 이걸 할까 아! 와, 진짜 하늘 같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코노미석밖에 없네요 시...작! 왼쪽 방향 대각선 뒤뭔 소리야, 이게! 와 진짜 시끄럽네. 오케이 됐어요? 아, 제발 자전거 어디 있어요? 뭐예요? 아땀 아, 나. 아나아다얘 말이세요? 아이 발로 끌어요 짱구처럼. 발로 끌어도 돼요? 안 돼요? 진짜 너무니 하시네요 <웃음> 파이팅, 파이팅 야, 너 이거 하지 마 파이팅, 파이팅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형, <웃음> 빨리 와요 야, 조용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때문인가? 세면대에다가 드라이기도 돼요? 음. <웃음> 이게 무슨. <웃음> 정전 안닌을 찾아주셨고. 아, 이러면 정전까지나요? 네. 오. 진짜 소화기예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 <웃음> 수학이라며요 주방? 아니, 여기 저울 있을 것 같은데 어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진짜 대박이다 와우 에이 이건 아니다 아이. 아, 이거 내가 꼴을 일릴것 같은데 아, 잘못 들어왔네 너무 어려워요, 목베개 녹색, 담요 어 슬리퍼, 다 했어요 다 외웠습니까? 오, 못 외웠다! 못 오, 뭐야? <웃음> 시작해 주세요 <웃음> 됐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아 솔직히 잘했다. 15초 만에 보고 외우기 어려운데. 네. 아, 확인해주세요. 나 아, 트위지 한데요 어, 무슨 3분이에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웃음> 야, 저거 한번 봐봐 왜요? <웃음> 나 얼굴 봐봐 <웃음> 오렇게 저건 안 하고 <웃음> 아, 저 그거는 바퀴가락 끼우는 거 아니야, F1?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아, 연준이 형, 저 다리도 균형이 이거 어떻게 탔대? 해나요4분 나 51초? 내가 학과한 거에두 배, 두 배, 배 빠른 이 <웃음> 아니, e 안울려 u I, Pedanu, p d a n u Pedanu, p e d a 연준 씨일번 yes 아 이런 아선 선착순이죠 네 다음 기회 에 노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한번 구경할래요 뭐하는 찬참이에요참참참할 네. 거였는데 네. 다섯 참참참입니다참찬참어 끝이에요 아 이거 주는 거예요 이런 이 공장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스> 수고하습니다잘 봤습니다 <웃음> 어, 저도 할수 있나요? 아니야.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웃음> 다음 게임 찾겠습니다 어, 이게 케이스요 이게 돈이에요, 돈 아, 돈이에요? 혹시 뭐르니까 갖고 있어요, 일단 따로 오케이 네 어, 연준이 형 농장이 어디 있어요? 농장? 모르겠는데? 이럴 줄 알았어 <웃음> 똑똑똑 아까 전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포기하셔도 되고요 아 포기란요? 아, 잠시만요 이거 하고 바로 가서 뛰어내리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잡고 뛰어내려? 이거 잡아요? 노란색 줄을 잡으시면 돼요 노란색 줄이요? 네. 도전! 도전! 어 이거 좀더 빨리 못 내려줘요 이거 시간이 가는데? 오한번 차주고 오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끝난 거예요? 오 끝났다. 강아지로 하겠습니다. 잘맞 지겠어요? <웃음> 이 게임 잘하시나요? 제가 이겼네요. 오뭐 중앙으로 하겠습니다. 오 원하는 구역 기록 3초 줄이기.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상. 아니요, 계속 하셔도 돼요. 아 그럼 나갔다 와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만 네. 왔습니다. <웃음> 운이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이번에 이걸 뽑겠습니다 무료 입장 3회 오,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저 비켜 저 자전거 타러 가면 돼요? 네. 구경해야지 아, 이거 왜리 자가? 잠시만, 이건 반칙 아니에요? <웃음> 아, 발라안 돼요? 아 아니. <웃음> 원래 이속도 맞아요? 아우. <웃음> 어떻게 4분대가 나왔죠 강태현이? 부끄럽군. 도착했습니다. 네, 누가 왔다 갔을 것 같은데. 아, 이것만 넘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목소리도> <으악! 웃음> 잠깐만. 흘네요 ㅎ <웃음> ㅎ 예그서아저 네. 참고로 훌라 오프를 못합니다 <웃음> 아, 흘렀다 야 달려가는 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 된 건가요? 3분 5초, 3 연준이 형이 아마 농구에서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뭐 저각에 던질 수 없는데? 어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어? 아, 다른 문이 있어요? 쟤꺼 립맞고 튀어나오네? 아 언제 끝나? 아! 얼마나 아보자 <웃음> 이거 따지 <하지> 말까요, 우리? <웃음> 아, 마이크 때문에 잘안 되는구나 아이씨, 1등 못했어 제도전에 86초 22입니다 연준이 형뭐한 거야? 힘드냐, 이거? 하지마 하지마? 도등찮아아나대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아 나도 도 괜찮아. 도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도괜도 네 도전을 주신 분장해 주시고요 네 잠시만요 아 이래서 이래서 그랬구나 어 진짜 무섭네 아기 포기란 없습니다 제 사전에 오케이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시작 아씨 아씨 아 어떡하지 아, 아, 잠깐 잠시만 시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은근 무섭네 아 잠깐만 처음 해보는 거아 그냥 바로 쭉 하면 돼요? 네, 네. 오케이 시작 오케이, 시작! <웃음> 미치겠네! <웃음> 아, 이거 왜이렇 좁냐? 몇초 올렸어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시작! 자, 할게요! <웃음> 아, 무서워! 시작! 아 시게, 게시자. 오오 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나. 어,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된 걸로 하죠 그냥 떨어져 <웃음> 버려 왜안떨어뜨렸는데아안 <웃음> 돼요 <웃음> 음? <웃음> 어된 거예요? 3분 넘었어. 네. 어. 야,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번 미션은 제가 드리는그 전에 포도화 세개게 네. 왔어. <웃음> <웃음> 사본가봐. 야, 좀 쉬운 거 뭐냐? 네, 저 저도 형 비행기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 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나푸도웨 주머니에 놓고 왔어 여기. 어, 나도. 야야, <웃음> 너 나랑 헷갈리겠다. 잠시만. 나 이씨 이씨 다시 가자. <웃음> 이번에 뭐 하러 갈까요? 어, 이제 힘든 거 말고 다른 거 하죠. 왜그 앞에 저를 만나었어요 <웃음> 시작. 이렇게 요청하셨고요 슬리퍼를 요청을 하셨어요 어또 이제 묻었잖아요 이 티슈를 한 번도 쓰실지 모르겠어요 어 뭔가 슈어디스 된것 같아 아, 저 하나밖에 못 봤는데? 와, 너무 어려운데? 아, 이런, 이런... 아... 큰일인데? 기권 있나요? 어? 내가 첫 도전이네 또 제가 MC가 된지한 달이 아직 안된 새싹 하하 <웃음> 아, 뭔가 잘하고 싶다 그릇 도전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깐 콩깍지와 안깐 콩깍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바로 깐 콩깍지는 껍질을 깐 콩깍지이고 안깐 콩깍지는 껍질을 안깐 콩깍지라는 점인데요 실생활에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빈 기상 캐스터 넣어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수빈 기상 캐스터입니다 우리 집앞 놀이터 날씨 소식입니다 뛰노는 어린이들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폭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놀이터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끝와나 잘한다. 그럼, 도전! 뒤에 드릴 아, 맞다 반대로 같은데? 어, 이런 이런 소리 나는 거 맞겠죠? 그런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 좋아요 그냥 일단 천천히 하고 어떻게 하는지 부터 아는게 하는 좋겠네요 하지 말자. 다른 미션 찾아. 안녕하십니까? 도전. 일단 이이 이, 이거 이거 1 번. 어불 끄고 찾으면 안 돼요, 좀. 네? 아, 씨 찾았다. 쓰레기통. 저울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찾았다. 이 형은 이걸 8분 동안 찾은 거예요? 도전! 고려고 교복이 고급 교복이고 고려고 교복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법학 박사와 백법학 박사가 연구에 들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연준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준입니다. 옆집 분위기를 보시면 싸늘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강아지 쫑이가 간식을 요구했으나 간식이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미리미리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 끝! 예스! 수0이나2 6초 뭐냐 24초인가 24초... 이사야 24. 감사합니다 호텔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호텔 이랬는데? 호텔은 뭐 호캉스에 즐기다 가면 되는 건가? 테디베어 차짠 빗자루 음? 빗자루는 어디 있지? 빗자루가 아닌가? 도전 끝 완전 똑같았는데? 아니에요 여기도 미션 아니에요. 하는데요? 틀릴 리가 없어요 여 미션 하는데요? 네? 네 아주머니요? <웃음> 저랑 아,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웃음> 아니에요, 제가 아직 다안 했는데 왜 끝나요 <웃음> 도전 끝! 도전 끝! 짜인나 여기 한번 둘러보고 저쪽으로 쪽으로 가봐야겠네요 <웃음> 아 근데 여기 투두 제작전문도 되게 잘 꾸몄는데요?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생각하셨지?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돼수간 끝났어? 아니요, 저거요? 저저 어. 강태현 들어갔어요 아니. 형, 여기쪽에 뭐 있어요? 여기 저기... 하나 있어 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웃음> 나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근데 소나차 너무 멀리서 들린 것 같은데? 어, 그냥 거 같은데? 웃 기네 여기 주변이 아닌 거 같아 일단 강천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잠시만요 스탑! 스탑 스탑 방금 들어왔습니다 중간 점검하려고 사인 올렸습어요 이거 도전 한 명밖에 못해요? 한 번에 한 번씩인데 중간 점검 네. 점검하려고 사인 올 아, 중간 점검 사이렌이요? 아, 저안 할래 <웃음> 아, 야, 겁이 나 아, 이거 더할 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런... 이거 내가 너무 예민한 가 이건 뭐예요? <웃음> 언니 언니 현실랑 봉규 씨가 예, 최종적으로 공동 1등이라고 어, 저 1등인 게 하나도 없어요? <웃음> 그럴 수 있지 아직 도전을 많이 안 했거든요 예, 아, 내가... 아까, 아까 거의 다 했다고 아, 하셨는데 생개밖에안 3개, 3개 예. 3개 했어, 3개안 예. 했어 제가 말해차 감독님 시원시원하게도 아, 1등 한다고 <웃음> 네 지도 어, 네. 안 줘도 돼 아, 근데 이제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아, 아 주신다고요? 아그 좋아요 아, 그럼 감사하죠 연준이 아, 형매워 돼요 좋아요 어때요? 가도 되나요? 아, 아이스크림이에요? 어? 뭐예요? 어, 뭐야? 와, 아, 아, 너무 대박이네? 끝.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아이고. 와, 뭐야? 휴닝카이 근데 그스라이크림 안 먹어요 왜? 제 원래 그스라이크를 별로 안 좋아 아, 진짜로? 그럼 내거 먹을게? 너 일단 네. 먹어 뭐.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투두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이따 바이. 바이. 고생해, 얘들아 어디부터 3층, 3층 갈까요? 아, 감사합니다, 기사님 들려가면 될까요? 네 합니다. 긴 칼요. 음. 동규다림. 안녕하세요, 팬님들. 옆집 분위기를 보시면 싸나랑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강아지 쫑이가 간식을 요구했으나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쌍, 철장 아! 뭘 어떻게? 저기요. 저도 소멀차 하고 싶어요. 소멀차써차 일단 두 개는 1등인 것 같은데 약간 자신 있는 게 어, 나 그거 그냥 포기했어